성모님에 관한 복음 말씀은 그분이 당신 아드님을 한 걸음씩 착실하게 따라가셨던 예수님의 어머니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업에서 한 역할을 맡으시면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시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복음은 성모님에 대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하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어머니의 돌봄으로 살펴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카나의 결혼잔치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성모님께서는 시끌벅적한 시골 결혼식 중 하나에 초대받은 하객이었습니다. 여러 다른 마을에서 온 군중으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모님만이 포도주가 동인난 것을 알아차리셨죠. 그리스도의 삶에서 만나는 이런 장면들은 우리에게도 익숙해 보이지 않나요? 하느님의 위대하심은 이처럼 일상적인 일들에서 드러납니다. 여인이 특히 가정주부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차리고 삶을 즐겁게 만드는 작은 일들을 살피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서는 이것을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 요한이란 점도 눈여겨봅시다. 요한은 우리를 걱정하시는 어머니 성모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유일한 복음사가입니다 요한 성인은 주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할 때 성모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랐습니다. 오직 요한 성인만 이 사실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님을 누구에게 부탁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알았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주님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의 날들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승리의 결과로 제자들은 믿음이 충만해진 상태입니다 그들은 간절하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서로가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마치 한 가족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사도 행전 1장 14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가장 길게 얘기해주는 복음사가는 루카 성인입니다. 루카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데 성모 마리아께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의 시작에도 성모님이 깊이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 했고 그래서 그렇게 긴 설명을 한 듯합니다 교회가 시작된 첫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갈구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모님을 만났고 어머니와 같은 그분의 보살핌을 경험했습니다 성모님은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로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교회의 신자들이 생겨나는데 협력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교회의 신자들은 성모님이 육신의 실제적인 어머니이신 분, 즉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께 드리는 이러한 공경의 가장 오래된 증언들 중 하나가 다음과 같은 확신의찬 기도라는 사실은 결코 놀랍지 않습니다. 천주의 성모요, 당신의 보호에 우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영활롭고 복되신 동정녀요, 성모님께 보호를 청하는 기도에서 인용함. 성모 마리아 알아가기 142. 우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어머니께 얘기하고픈 바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시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성모님을 살아계신 누군가로 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그분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현존 안에서 육신과 영혼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모 마리아의 역할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분께 이끌리며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신학적 논리에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님이란 진리가 헤아릴 수 없이 심오한 신비이지만 말입니다. 가톨릭 신앙은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는 징표로 여깁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부르십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먼지같은 존재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심으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노연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느정도 담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이 지혜나 구원을 우리가 이뤄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약속의 단계에 우리가 놓여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어둠 속에서 울부짖으며 빛을 갈구하는 눈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느님의 따뜻함과 보호하심에 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신 분이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성모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속에 곧바로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 개개인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짚어보면 감미로운 이름의 성모 마리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를 사랑하듯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다른 가족들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똑같은 마음으로 성모 마리아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아들, 딸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합니까? 물론 조금씩 다르겠지만 항상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하지 결코 냉정하게 굴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소하고 평범하지만 아주 친밀한 모습이 어머니를 대하는 평범한 아들, 딸들의 태도이겠지요. 만약 그렇게 평범하지만 친밀한 행동들, 예를 들면 집을 들고 날때 하는 입맞춤이나 포옹이라든지 조금 특별한 관심, 그리고 몇 마디의 따뜻한 말 같은 것들이 없다면 어머니는 마음이 상하실 것입니다. 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들 각자의 어머니를 대하는 것과 똑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카플라를 잇는 관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 그리고 많은 공공장소에 걸린 성화에 인사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흙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인사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또 묵주기도를 하면서 그리스도 삶의 중요한 사건들을 떠올립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들처럼 아무리 반복해서 기도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하루를 성모님을 위한 날로 정의 성모님을 위해 조금은 특별한 일을 하면서 그분의 모성적 사랑에 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주로 오늘 같은 토요일이죠. 제가 여기서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수많은 마리아 공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모든 공경 행위들을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자연적 삶의 성장은 여러 공경행위들을 거듭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그런 공경행위들 중 어느 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성모 마리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저는 얘기하곤 했습니다. 성모님께 대한 공경이 지나간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에서 성모 공경이 지닌 깊은 의미를 잊어버린 듯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생겨난 근원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그 근원이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성부의 뜻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한 실제로 인간이 되셔서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성자에 대한 사랑이며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성령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에게 성모 마리아를 주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성모님을 거부할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 자녀로서의 사랑과 기쁨으로 성모님께 다가가야 합니다.